안녕하세요. 수민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그 아마존에서 직구했던, 음, 나스용 하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나스용 하드를, 어, 저, 뭐야, 분리하고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준비물은 카드 4개 하고, 뭐, 조금 힘? 힌지 같은 게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위치는 저기, 여기, 여기, 여기 내네 부분에 카드를 꽂고 그살 있는 부분을 좀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블록을 좀 찾아서 실제 사용방법을 좀 익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안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꽤 힘을 주시고 아마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카드가 4개가 없어서 나머지는 헤라를 이용해서 좀 해보려고 했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잘안돼서 결국은 카드 4개 구해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안들어갑니다 저게 음 만약에 뭐 하드가 문제가 있을 일은 거의 없기는 한데 만약에 하드가 문제가 있으면 저걸 RMA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 RMA가 이제 해외로 AS 보내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 케이스가 파손이 되어있으면 AS가 안돼요 그래서 잘 뜯어내는 게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래저래 해봤는데 역시나 잘 안돼서 카드를 구해옵니다 나중에 분해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걸리는 구조가 좀 있어서 고개를 잘 좀 벌려놔야 됩니다 하다가 힌지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아이패드로 확인을 하고요 이게 언제나 그렇듯 블로그에서는 참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면 웬만한 거는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 요런거 보시고 해보시면 제가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시고 하시는 게음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라스틱 헤라로 이제 저 꽂아놓고 이제 조 부분을 힘으로 부러지지 않게 잘 당기면 저비살친 모양 부분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같이 해줍니다 네또잘안 돼서 그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있고요 이게 보통 내부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힌지가 저 부분이 얇아서 힌지가 제대로 안 걸리는지 뭐 카드 이래저래 빼가면서 해 보고 있고요 분리가 됩니다 아, 아쉽게도 팔테라 헬륨 하드고요그 하드도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뭐그 중에 베스트 바이에서 사는거랑 아마존에서 사는거랑 뭐 종류는 조금 다른데 거의 성능은 비슷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하드를 나세에 붙이기 위해서 저 고무 박킹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을 떼내야 되는데 저 부분이 별 렌치 더라구요 일반 육각 렌치가 아니어서 그 베바에서 하드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별 렌치 T10짜리가 있으셔야지 저 부분을 분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공대 출신이다 보니 공고는 좀 집에 있어서 저는 그 T10짜리 T10, 별 렌치로 이제 해체를 합니다. 근데 꼭 별 렌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부분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손으로 돌려도 네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으로 돌리거나 아마 벤치 같은 걸로 붙잡고 돌리면은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뒤에 이제 기판이 있는데 기판 사이에 그플라 어, 투명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 투명 플라스틱이 뭐냐면 케이스에서 이제 하드가 돌때 어, 도는 것을 이제 그 인지하기 위한 그 LED 광원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불빛을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나스에는 그 부분을 잊어 그냥 버렸어요. 이게 뭐 그냥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건줄 알고 근데 어, 꼭저 부분을 나중에 잘 챙기셔야지 그 하드가 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와 전원이 들어오는 그 pcb 보드를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스 를 전원을 끄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사는 두개 분리하면 됩니다 분해하면 8테라짜리 기존에 구입했던 나스와 4테라짜리 카드가 두개가 들어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나사 그냥 계속 풀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4테라 라스인데 저게 한번 볼륨 에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젤을 교체를 하고 레이드1으로 이제 팔테라짜리두개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저4 테라 하드, 하나만 있었는데, 그때 볼륨에라 나면서 데이터가 완전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레이드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 한번 데이터가 전부 날라가니까, 백업은 필수인 것같고요 뭐, 이 뒤에 이제 다음 영상 또 제가 올리겠지만, 나스에서 실제 백업을 어떻게 하고, 뭐, 지금 제가 클라우드, 이 나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를 적용해서, 뭐, 개인 P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케이스 덮고, 이제 볼트 채우면은, 교체 작업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간단하게 아마존 직구해서 나스 교체하는 영상이었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